아군이 전판 25킬, 이번 판 3킬. 갭차해 보소. 오케이, 단숨에또 1등까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 아! 돌아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 이거 S 스베이 쉽지 않다. 가자! 전판 25킬, 이번판 3킬. 갭 차이보소. PSG 한번 해볼까요? 이번판 만약에 이키 이상 못한다? 바로 피했어요. 아, 자세도 아까랑 다르게. 이런 느낌이야 아 다행이다 일단은 4킬 했네요 그러니까 한번더 하는 걸로 그래서 1차 하이. 어디서나 둘이잖아. 아, 이거 내가 잡았어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뜨고 있을 걸? 그럼 오기 아무도 없었네. 네, 태훈님 어떤 세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패키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패키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무조건 온다. 이거 올려도 되네 그냥?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오케이 okay, 단숨에 또 1등까지 민체상자요? 그게 뭐예요? 아 단품으로 파는 거 탕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스! 똥마이님 안녕하세요. 일킬에서 바로 1등 올라 버리기. 역시 이게 자리만 잘 잡으면 공짜는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요즘 스포에서 공짜? 없습니다. 아타게도 그쵸 그쵸 이게 또 스나의 묘미 아 뭐야 와 뭐야 주먹 4명이었어 그러면 총아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1대에서 시작다자 아니다 아까, 아까 한2성킬할때막 SV총 바꿔야되나 싶었는데 역시 존버는 승리한다 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캐시로 산다 하니까 바로 파는 <웃음> 말하기겠습니다. 형는 어떻게 복사해 볼게 형이. 와 저, 저 사람 또, 저분 또 반이다 <웃음> H, A, T, J 저분은 아시죠? P 10일텐데 거의, 저 정도면 말까 죠？아니, 아무 도안가는 거야？중 개발 큰일 이다. 가디퍼스 폭발 줄 아는 사람 있을나 스나둘에 돌격하나. 폭반이 어, 설치되었습니다. 어저저 소리인데? 잡 잡겠지 알아서. 안 싸워져야죠. 아군이 승야 그래도 이식개 찍었다 이놈도 뭐 만족 오우 셰프아 셰프님 안녕하세요